민정유가입니다. 네, 이제 정말 가을 느낌이 확실히 나죠? 어, 그동안에 이제 네, 영상 네, 중에서 가장 항상 관심있게 많이 봐주셨던 분들이 골반을 열고 어, 일명 다리를 찢는다는그 표현을 사용하는 자세들이었죠. 네, 거기에서 많이 뭐 관심을 가지셨는데 안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자세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거기에서 가장 좀더 확장하기 정말 어렵고요. 일상 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더 스트레칭적인 측면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골반의 각도를 교정하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근육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골반 있죠? 골반의 이 밑바닥면을 골반의 기저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골반의 각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골반 안쪽에 고관절에 어, 자세를 했을 때, 여기가 막, 어떤, 음, 어떤 분들은 음, 안쪽에 막 찌릿하다, 시리다, 또이 무릎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프다, 또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경우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만 좀 불편함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밑에 있는 그 깊은 안쪽의 근육들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는 좌골하고 조금 다른 위치고요. 좌골보다 조금 더 안쪽에 이 돌기가 작은 이 소전자라고 하는 돌기가 있어요. 이 고관절에는 바깥쪽에 이제 대전자가 있고요. 안쪽에 밑바닥면 소전자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일상생활에 아마 잘못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에 근육들이 근데 이 안쪽 라인 여기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정말 잘안 풀려요. 그래서 골반이 어, 나는 정말 다리 찢기라는 건 나는 내 인생에 절대 안 된다. 또내 골반은 절대로 안 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교정하는 자세를 많이 보여드렸던 현 자세에서도 이 뒤쪽 골반이 계속 떠서 전혀 내려오지 않고 이 고관절이 잘안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그냥 나는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대쪽을 했을 때 좌우에서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바닥면을 조금 더 확장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앉아서 하시게 되면 일단 척추를 곧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척추에 수직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최대한 지금 움직임을 배제를 하고 골반만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워서 먼저 해주시는 게더 좋거든요. 네. 네, 누워볼게요. 발은 골반 너비로 하시고요. 네. 엉덩이, 허리 등을 바닥 쪽에 충분히 닿게 놓습니다. 네. 지금 이바닥면에이이 이 부분 있죠? 이 안쪽에 골반의 내전근과 뒷면의 햄스틴근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아주 타이트하고 수축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해 볼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이 무릎을 보세요. 그리고 무릎하고 발목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팔자 형태로 다리가 되신 분들은 무릎보다 발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경우들볼수 있어요. 이 고관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여기 발 쪽만 벌어지세요 지금 이 자세에서는 무릎하고 발목을 철저하게 이렇게 일자로 수직 방향으로 놓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많이 안 열어도 돼요. 조금만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움직이지 않아도 자극은 이 안쪽에 들어가게 돼요. 네, 이 왼발을 들었죠? 왼쪽 손으로요, 엄지 발가락, 엄지하고 검지 두 손가락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 안에 걸어줍니다. 이 팔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팔이 붕 떠있거나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자세에서 골반이 아니라 어깨하고 팔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팔의 위치를 안쪽에 무릎에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다리 안 움직여도 상관 없습니다. 네, 오른손은 이, 이 다리, 오른쪽의 고관절 다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오른쪽 고관절 잡고, 오른쪽 발바닥을 바닥으로 꾹 디디세요. 네, 허리를 한번더 아래로 내려놔 보겠습니다. 네, 엉치도 바닥을 조금 더 내려주세요. 이제 네, 왼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들이시면서 보내 보세요. 발은 되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왼쪽 무릎을 왼쪽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더 확장을 시키고 있죠. 내쉬면서 안쪽으로 무릎이 팔꿈치를 밀고 들어옵니다. 들이쉴 때는 팔꿈치가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지금 이 동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골반을 여는 동작에서 어, 개구리 자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골반의 각도에 따라서 그 자세가 잘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그이 포인트 자세라고 할수 있거든요. 왼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들이쉬면서 멀리 밀어내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고관절이 아주 딱딱한 그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셨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고관절이 부드럽지 않은 분들을 정말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생애통 심하고 골반 쪽이 균형이 안 맞는 분들은 이런 자세 많이 해주세요. 지금 계속 무릎을 팔꿈치로 바깥쪽으로 밀어냈다가, 시 무릎이 팔꿈치를 안쪽으로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안쪽에 허벅지 라인과 뒤쪽의 허벅지 라인이 두 군데가 동시에 자극이 되거든요. 굉장히 뻣뻣하면서 딱딱한 곳들을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찌릿한 느낌, 뻐근한 느낌 이런 것도 오실 수 있어요. 네, 왼쪽 팔을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고관절이 약간 좀 뻥뻥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밑으로 펴지 마시고 이고관절잘차고난 뒤에 무릎을 세워서 일단 고관절을 안정된 상태에서 잠시 유지하시고요. 네, 반대로 가볼게요. 네,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안에 걸어주시고요. 오른쪽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잡았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고관절을 잡아볼게요. 왼쪽 발이 들리면서 이렇게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왼쪽 다리를 세워주세요. 왼쪽 발가락 다섯 개 모두 힘을 실어봅니다. 그리고 허리와 엉치를 바닥으로 조금 더 내려주세요. 네, 이제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과 완전히 딱 붙어가게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여기 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벌어지면 팔하고 어깨 동작이 됩니다. 네, 천천히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 방향으로 안 움직여도 돼요. 1cm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내쉴 때 오른쪽 무릎이 팔꿈치를 안쪽으로 살짝 밀고 들어오세요. 다시 들이쉽니다. 천천히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세요. 다시 오른쪽 무릎이 팔을 안쪽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자세는 양쪽을 같이 걸어서도 하고 많이 해보면 정말 저도 요가 수련을 하지만 할 때마다 굉장히 시원하면서 골반 쪽에 잘안 열리는 부분이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들이쉬면서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이 팔꿈치를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무릎과 발목을 수직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골반이 안 열리는 분들은 이렇게 발이 많이 나가게 되죠. 되도록 발의 움직임은 안으로 끌어당기고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더 보내려고 합니다. 내쉬면서 안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이좌우에 뒤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분 안쪽의 내전근 여기에 차이가 날수 있어요. 한쪽에 더 많이 당기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흔히 많이 있거든요. 어, 누구나 골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기는좀어려워서 자신이 늘 썼던 부분과 잘 쓰지 않았던 골반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자세에서. 네. 네 손을 풀고 오른쪽 발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여기도 좀 뻐근하죠? 고관절 뻐근한데 사실 이 안쪽은 굉장히 부드럽게 열려서 좀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네. 다리를 한번 아래로 펴볼까요? 발끝을 당겨주시고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주세요. 이 안쪽이 저는 지금 어, 순환이 잘 되어서 약간 이렇게 뜨뜻한 느낌 이죠 혈액순환이 되어서 몸에 온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뭐 발이 굉장히 차갑고 하체가 이렇게 잘 붙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자리에 앉아볼게요. 네, 잘하셨고요. 음, 제가 전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 골반을 이렇게 많이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세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경우에는 아주 깊은 안쪽을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한 만큼 무릎이 안 움직여도 상관없고요. 그 자세를 하는 것만큼 이바닥면에 아주 딱딱하고 굳어있던 부분이 풀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썸네일에서 이제 보여드린 자세는 이렇게 한 다리를 펴고요. 한쪽은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팔꿈치를 이렇게 무릎 뒤로 가져가서 양손으로 뒤꿈치를 받치고 팔꿈치로 무릎을 멀리 밀어내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자세였거든요. 네. 누워서 기본 자세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보시면 바로 했을 때하고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 다리가 이 안쪽 면이 그리고 뒤쪽 면에 아주 딱딱하게 골반과 이 다리 뒷면 그리고 무릎 쪽까지 움직임을 굉장히 제한했던 부분들이 열리면서 움직이 임 훨씬 더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을 붙여서 요가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전굴 자세 이런 거 해주시고 이게 되면은 바닥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자세들이 훨씬 더 편안하면서도 더 깊이 자세가 가능해지거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네, 팔꿈치로 무릎 뒤로 가져가시고요. 누운 자세가 기본이에요. 지금 이 자세는 안안 하셔도 돼요. 이허리안 세워지고 등구부정한 분들은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네. 멀리 밀어내시고요. 양손으로 이렇게 뒤꿈치를 위들이시면서 위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네, 그리고 이렇게 발을 또 안으로 붙이시고요. 가슴 등을 길게 뻗어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됐으면 위로 올라오세요. 네. 천천히 팔 아래로 내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골반 밑바닥면이 정말 편안하면서 넓게 닿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보시면 평상시에 색상다리를 앉았을 때보다 닿는 바닥면이 벌써 닿는 면적이 완전히 다르고요. 이 밑에 이 근육들이 이 딱딱했던 부분들이 부드럽게 펴지면서 골반 뼈가 바닥으로 아주 착 안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늘 자세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고 자주 이렇게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리 찢기 안된다고 고민하신 분들 꼭 많이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민자유발